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 제1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나라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의 조문을 축조해설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의 구체적 조문에 들어가기 전에 법령체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겠는데요.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또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또 하나의 시행령이 있는데, 유료염손해배상사건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는 시행령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시행령과 한 개의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법령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은 크게 제1장 종칙, 제2장 유조선, 제3장 일반 선박과 유료 저장 구성, 제4장 보호칙, 제5장 벌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제2장의 유조선에 대한 그유료염수의 배상 보호장과 어 기금에 대한, 기금에 대한 추가 보상 또 책임제한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제2장의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어, 벙커 협약에 해당되는 일반 선박에 대한 어, 내용 또 유류 저장 부선 유조선에 이제 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제1장에서 이제 총칙에서 입법 목적과 뭐 정의 규정 등이 여기 있고요. 제2장 유조선에서는 어, 제1절 유조선의 유류 오염 손해 배상 책임, 제2절 유조선의 유류 오염 손해 배상 보장 계약, 제3절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제4절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제5절 책임제한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제2장의 내용은 1992년 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의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제3장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에서는 제1절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유료 유료용 손해배상책임, 제2절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 부선의 유료용 손해배상 보장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인데, 그, 1900, 이제 2001년 벙커 협약, 즉, 선박연료유 협약의 내용이 일반 선박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어, 손해배상 보장 계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책임 협약과, 1992년 책임 협약과 국제기금 협약에서 유보하고 있는 어, 유료 저장 무승과 같은 소형 선박에 대해서 우리 국내법으로 이제 규정을 할수 있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기타 이제 필요한 보직과 벌칙 이런 이제 순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법 책의 전체를 일단 이해를 하고 가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또유료염손의배상보장법 시행령, 시행령이 시행두개 있다고 했는데요. 이 시행령에서는 어, 제1조 내지 제6조 6까지 조문이 있는데요. 이 조문 도그 밑에 유료임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서는 제1조 내지 제18조의 1 8까지의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료임손해배상사건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은 어 대법원 규칙인데 유료임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에 해당이 됩니다. 제1조 내지 제6조의 6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선주,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많이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총칙에 대해서 알아보면 요그 총칙은 제1조 법의 목적, 입법 목적에 해당이 되겠죠.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선박을 통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어, 먼저 제1조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제1조는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 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 오염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의 입법 목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조문의 개요는 입법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유료오염사고, 유료오염손해, 유료오염손해 배상제도가 무엇인가 하는 정의, 또 재정 및 개정되어 온 연역, 이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목적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료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유료염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하는 것이 입법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 배경과 연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법 배경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이 적극적인 산업발전을 추구함으로써 대량의 에너지, 특히 유료의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유류의 운송 및 비축을 위한 대형 유조선이 출현하게 됩니다. 어, 2015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현재 전세계 1일 석유 소비량이 95억 배럴을 초과하고 있고요. 원양 유조선도 1960년에 6400만 데드웨이트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말 현재 약 5억 3천만 데드웨이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조선의 경우에 1 9 5 0년대 3만 데드웨이트이던 것이 지금은 25만 데드웨이트에서 50만 데드웨이트에 달하는 유조선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유조선은 대부분 한 26만 데드웨이트 이상이 된다고 보면 되죠. 유조선의 해난사고로 인한 유리의 대량 유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하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시프린스호사고나 2007년 허베이 스피리도 사고에서 유조선에 의한 대형, 대형 유료 오염 사고가 현실화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에서, 어 가장 많은 그 정유를 그 원유를, 그 가공해서 정유를정유해서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산업도 굉장히 발달해 있고, 이 유조선을 통해서 해상으로, 해상으로 원유를 수입하는 양으로는 세계 한세 번째 정도로 많은 이러한 양을 어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어 우리나라 대한해협의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의 여수나 울산으로, 울산의 정류공장으로 들어오는 유조선뿐만 아니고, 아니고 일본으로 들어가는, 어 유조선도 상당수가 통과를 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조선 통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주요 선형별 선복 규모를 보면, 은요오일탱커가 이렇게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일탱크, 벌크캐리어 뭐 이런 선박들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 다음은 국제협약의 연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조선에 의한 해상유류 오염 사고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대량의 유류가 유출될 뿐만 아니라 해류나 조류를 따라서 확산하는 이동성과 광범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해역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에도 복잡한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사기구 IMO에서는 1969년 유류오염소원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과 1971년 유류오염손원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설치, 채택했고 을요 1971년, 1976년, 1992년에 걸쳐서 세 번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는 1992년 책임 협약과 1992년 국제 기금 협약이 각각 발효되어 있습니다. 어, 이들 협약이 이제 그 92년 협약이 발효가 되어 있다해서 어, 1969년, 71년 협약이나 또 76년 협약이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국의 그 사정에 맞는 협약을 채택을 해서. 비준을 하고 이를 이제 각 국가가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유류를 수입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대형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적용할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이 설치해가는 국제협약의 2003년 의정서가 제정되어서 2005년부터 발효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2003년 추가기금협약입니다. 이와 같이 유조선에 대해서는 이세 가지 협약이 적용되고 이 있고요. 어, 미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어, 이러한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을 기준해서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어, 이 유조선,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소원의 정보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법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웃음> 다음은 추가기금협약인데요. 유류수입량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기금협약을 보충하는 협약인데 어, 2007년 허베이스피리터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이를 비준하여 유료오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 국제협약의 그 현황을 보면요. 69년 책임협약, 71년 국제기금협약, 76년 책임협약, 76년 국제기금협약, 92년 책임협약, 92년 국제기금협약, 2003년 추가기금협약, 어, 또, 2001년 선박연료유 협약, 이렇게 이제 제정 되어 있는데요. 어, 최악국수가 현재 92년 책임 협약이 가장 많고, 어, 책임 협약 가입국 중에서 이제 그 국제기금 협약까지 가입한 국가가 114개국, 어, 또 국제기금 협약에 가입된 114개국 중에서 31개국이 추가 기금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조선에 의한 유료 오염 손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에 관한 협약이고요. 선박연료유협약은 비유조선에 적용되는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76년 국제기금협약을 제외하고는 모두에 가입을 했는데요. 현재 발효되어 있는 것은 1992년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 또 2003년 추가기금협약과 2001년 선박연료유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외에도 선박연료유협약도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국제협약과 관련된 모든 음, 그 유료염손해와 관련된 모든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음은 우리나라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의 연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1969년 책임협약이 제정된지약1 0여 년이 흐른 1979년에 아, 비로소 이 협약에 가입해서 1 9 79년에 국내 에 발효하게 되었습니다. 1971년 국제기금협약에도 가입해서 1993년 국내 발효한 이후 1992년 12월 8일 이들 두 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법률제 4532호로 제정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법률제 12,829호로 개정할 때까지 13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했는데요. 어, 2009년 5월 27일 법률 제9740호의 어, 전부개정을 통해서 음, 유조선에 의한 유료염소원에 대하여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만을 규정한 어, 이유료염소원 배상보장법에 추가기금협약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어, 중요한 개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또 일반 선박에 대한 유료 오염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규정한 2001년 선박연료유 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에 관한 국제 협약도 이때 수용을 했기 때문에 2009년 5월 27일의 개정이 유료 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에는 입법적으로 큰 전환점이 된 이러한 중요한 개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의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째, 유조선이란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모든 형태의 항해선, 여기서는 부선을 포함하는데요. 항해선을 말한다. 다만, 유류 및 다른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은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경우 또는 이 유류와 다른 화물을 동시에 실을 수 있는 겸용선을 얘기하는데요. 산정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경우 또는 그 선박에 그 산정유류의 잔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유조선으로 본다. 이 일반 선박이란 유조선과 유류 저장 부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3. 유류 저장 부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로서 유류를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선박 소유자란 다음 각목의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유조선 및 일반 선박에서는 선박법 제8조 1항, 선법 제13조 제1항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조선 또는 일반 선박의 소유한 자를 말한다. 어, 다만 소유자가 외국 정부인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유조선, 그 유조선 또는 일반 선박의 운항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회사 또는 그 밖의 단체가 있으면 그 회사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이 법에 따른 선박 소유자로 보고 국민이 외국국적의 유조선 또는 일반 선박을 선체용선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됐냐와 선체용선자를 모두 이 법에 따른 선박 소유자로 본다. 나 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는 유류저장부선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오 유류란 선박의 화물로서 운송되거나 선용유로서 사용되는 원유, 중유 및 윤활유 등 지속성 탄화수소 광물성유로서 대통령용으로 정하 것을 말한다. 6. 연료유란 윤활유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 광물유를 말한다. 7. 유류오염손해란 유조선 일반 선박 및유류저장부선에 의한 다음 각목의 손해 또는 비용을 말한다. 가 유류, 어, 유출 류유 또는 배출된 장소에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이 경우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 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나 방제조치 비용 다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 8. 사고란 유료오염 손해를 일으키거나 유료오염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 또는 원인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9. 방제조치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료오염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취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 10. 보험자 등이란 이 법에 따른 유료오염손해 배상보장 계약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부하거나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자를 말한다. 11. 제한채권이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이 이 법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12. 수익채무자란 해당 책임제한 절차에서 제한채권에 대한 채무자로서 책임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자 외의자를 말한다. 13. 책임협약이란 1992년 유료오염소원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14. 국제기금협약이란 1992년 유료오염소원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15. 국제기금이란 국제기금협약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료오염소원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을 말한다. 16. 추가기금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 손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의 2003년 의정서를 말한다. 17 추가기금이란 추가기금협약 제 2조 제 1항에 따른 유류오염 손해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을 말한다. 18 선박연료유협약이란 2001년 선박연료유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조문은이 법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이 내용을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과 함께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먼저 유조선은 산적 유류를, 이 산적이라는 것은 벌크 상태로 이제 운송하는 건데요.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모든 형태의 항해선, 무선을 포함한 항해선을 얘기합니다. 다만 유류 및 다른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이 겸용선은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경우 또는 그 선박에 그 산적유류의 잔류물이 있는 경우에만 유류임손의배상보장법에 따른 유조선으로 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선박은 유조선과 유류 저장부선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선박을 일반 선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유류 저장부선은 선박안전법 제2조 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로서 유류를 저장하는 선박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바지선입니다. 유류 저장 바지선을 유류 저장부선. 이렇게 이제, 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선박 소유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유조선 및 일반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법 제8조 1항, 어선법 제13조 1항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서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얘기합니다. 즉 등록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고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 유조선 또는 일반 선박을 그냥 소유하고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외국 정부인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그 유조선 또는 일반 선박의 운항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회사, 또는 그 밖의 단체가 있으면 그 회사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로 보고, 국민이 외국 국적의 유조선 또는 일반 선박을 선체 용선한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국적 지득 조건부 뭐, 나용선과 비슷한 것인데요. 이 외국 국적의 유조선이나 일반 선박을 선체 용선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로 등록된 자와 선체 용선자를 모두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책임 체계로 볼 때는 어차피 등록 선주에게 강제보험을 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그 선체 용선자를 포함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어, 의 어,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에는 선체 용선을 해서 운항할 경우에는 등록 선박 소유자가 어, 책임보험을 들지 않을 수, 수 있겠죠.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어, 누구든지 한 사람만 책임보험을 들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여지는 있습니다은은 어, 법률의 그 국제협약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굳이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는 약간 의문스럽습니다나 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는 유류저장부선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 유류, 선박에 화물로서 운송되거나 선용유로서 사용되는 원유, 중유 및윤활유등 지속성 탄화, 수소, 광물성유로서 이 지속성 탄화수소 광물성, 탄화수소 광물성은 소위 그 원유에서 뽑아낸 기름을 말합니다. 에, 지속성이라는 것은 이제 증발이 잘안 되는 건데, 이건 뒤에 설명이 이제 나오겠죠. 원유, 종류, 선용연료유, 윤활유, 또 이제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4호까지의 유류, 어, 외에 산업표준학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증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섭씨 340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50%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탄화수소유. 이제 이 정의가 산업표준화법 제 12조에 따른 뭐 여기서 탄화수소유까지 이 정의가 소위 지속성이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속성 탄화수소유. 이것을 이제 정의한 것이죠. 다음 연료유는 윤활유를 포함해서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 광물유인데 이제 윤활유와 연료유를 다 포함하고 있다. 연료유 개념에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유류 오염 손해는 유조선, 일반 선박 및 유류 저장 구선에 의한 다음의 손해 또는 비용이라고 해서 첫째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어,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이 경우 환경 손상으로 인한 이익 상실 외의 환경 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따른 비용으로 한정하고 어, 합니다. 또 방제 조치 비용과 방제 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유료의 손해로 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인데요. 유료오염 손해를 일으키거나 유료오염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 또는 원인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우리가 사고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 법에서 방제 조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료오염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취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 법에서 보험자는 유료염손해배상보장계약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부하거나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자를 말하는데 보통은 책임보험자, P&I 클럽을 얘기합니다. 다음 제한채권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이 이 법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을 얘기합니다. 다음 수익채무자는 해당 책임제한 절차에서 제한채권에 대한 채무자로서 책임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자, 외의자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책임협약인데요. 1992년 유료오염손에 해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의미하고요. 국제기금협약은 1992년 유료오염손에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의미합니다. 또 국제기금은 국제기금협약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료오염손의 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을 의미하고요. 추가기금협약은 1992년 유료오염손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의 2003년 의정서를 의미합니다. 아, 또 추가기금은 추가기금협약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료염 손해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을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어, 국제기금은 국제 책임협약에 가입한 국가 중에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해야 되고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 추가기금에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기금은 1992년 국제기금에서 함께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선박연료유협약은 2001년 선박연료유오염소원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소위 벙커협약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선박의 톤수가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법에서 총톤수란 국제항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있다는 국제총톤수를 의미하고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같은 항제 2호에 따른 총톤수 즉 선조 책임제한을 하는 기준이 되는 총톤수를 의미합니다. 이상 그 정의규정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시고요. 우선 유료염손해 배상 및 보상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봅시다. 다음은 유료 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 이유와 수용한 국제협약이 어떤 것이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서 어, 토론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상 어, 제 1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단히 수니다 수고...